자. 네, 저는 저, 박근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영연못 총경이라는 연못, 법체를 가지고 주로 이제 자연스러운 연못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 박근현. 현명하다 할때 현입니까? 속해 현 자. 그렇지, 현명하다 할 때. 현명할 때현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네이 작업을 처음 하게 되었을 네. 때의 느낌을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서해 주시면. 음. 네. 여기 처음 와가지고 네. 2월달에 처음 네. 하게 되었을 때 여기 현장을 왔을 때 어떤 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맨 처음에 이제 그한 1월달 쯤에 대표님한테 이제 의뢰를 받고 처음 찾아뵀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뭐 카페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일부 공사가 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됐는데 중간중간에 석축을 살아놓고 어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좀 답답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뭐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가 아깝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는 석축들을 다허물고 어 이제 자연스러운 마음대로 몇개 잡고 연못을 조성을 하는게 좋겠다. 맨 위에 이제 그 연못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물이 흘러내리면은 어, 뭐, 상당히 이쁘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음. 어, 총, 원래 여기 계획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또 제안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완전히 180도로 이제 다른 어, 내용을 제안을 했죠. 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요 경사도라든지, 또뭐 주변에 어떤 그런 경관이라든지이런걸 봤을 때, 뭐, 중간중간에 이제 석축을 쌓아서 평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변 조경, 경관과 의미 있게끔 조정하는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하시면서 제일 중점을 두신 지점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요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자리인데 대표님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소규모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에 이제 폭포 물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사진 도 찍고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 포트토압도 만들고 어, 그렇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연못을 음. 만들 때 저도 보긴 봤는데 음. 이렇게 그냥 있는 돌을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셨던데 조금 노하우나 좀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작업을 하면서 어떤 뭐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음. 뭐 자연스러움을 뭐 최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대표님께서도 또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인공적인 연목보다는 자연미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게 조금 뭐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변화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 허어 한탄이가지고 뭐, 언제 이게 될까 이런는데도망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쉽지는 않은데, 않은, 아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 뭐, 좀 황폐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연못이 하나, 두개 생겨나고, 또 이제 뭐, 대표님께서도 또 특히 만족해 하시니까, 저도 뭐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저도 좀 만족을 많이 느꼈고 또 변하는 모습에 보람을 어, 저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 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말고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음. 어쨌든 저는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 공사를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지금 진행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저한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뭐, 대, 표님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 뭐, 대표님 뜻대로, 어, 정말, 어, 업이잘 되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개인한테 이작업왜 보람된 점, 네. 좀얘기해십니까 음. 조금 좀 좀. 네. 전에, 예, 네, 말씀하셨듯이, 첫째, 이제 제가 뭐,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뭐 저는 전보다는 저제 스스로의 어떤 거는 어 저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어그 부분에 저도 이제 중점을 많이 뒀고또 이제 대표님께서 첫때 만족하시니까 의뢰인이 만족을 하시니까 저도 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아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됐습니까? 네네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아유. 예.